일절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기가 분명해요 그런 기본 중에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본인 실수라고 부동산 갈등과 분쟁의 싸움판 어려운 부동산 판결 사례들 세상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와구락을 과연 누가 이길까? 여기 대로변 코너 자리에 건듯한 상가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요 이 건물엔 명백한 하자가 한 가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주인만 알고 있는 아무도 알수 없는 하지만 이게 웬일 최근에 이 건물이 순식간에 팔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순조롭게 왜냐구요 그 주인이 하자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이 입싹 닫고 넘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자 당연하게도 산 사람에게 즉각 발견 양쪽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발대발 아주 그냥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 건물의 하자 산 사람이 그대로 독박 쓰고 뒤집어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판 사람이 이 하자 부분을 그대로 토해내서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양쪽 얘기부터 들어봐야 겠습니다 아, 제가요 이 건물을 77억에 샀어요 77억 아니 생각해보세요. 77억이 무슨 애이름입니까?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는 주차장, 1층은 근생, 2층은 일반 음식점, 그리고 3층부터 10층까지가 여관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 눈으로 확실히 확인했다니까요. 딱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용도라면 은아요거 괜찮겠다. 어 솔직히 말해서 시세보다 살짝 비싼 감은 없진 않았죠. 하지만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또살 사람이 뒤에 더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또 쫄리더라고요 <웃음> 일단 계약금부터 넣었고요 며칠 뒤에 잔금까지 싹다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딱 가보니까 와... 이게 다른 거라 이게 <웃음> 2층이 분명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보니까 여관으로 쓰고 있지 뭡니까 아니 무슨 VIP 룸으로 쓴다나 그래서 뭐좀더 가치가 높다나 아나 진짜 아니 그걸 왜 숨겼냐 그거지 계약할 때는 물론 잔금 때까지 시간이 좀 많아 근데 그동안 일절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 그걸 어긴 거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기가 분명해요 아참 <웃음>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요, 나도 할말 많아요. 아 까놓고 말해봅시다. 요즘 건축물 대장 에 있는 용도 그대로 건물 쓰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이나 돼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무슨 뭐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건 아니잖아. 그냥 위층의 모텔의 연장으로다가 VIP룸 몇개 만들어 놨을 뿐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하자야? 아, 까놓고 말해서, 지가 덜컥 사버리고, 남들 얘기 들으니까 괜히 배 아픈 거지. 옆에서 막 꼼뿌질한 거야 사이즈 딱 나오지 그래서 저렇게 더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웃음> 참나 아니 막말로 현장에서 매물 직접 확인해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덜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지가 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으면서 잔금까지 다 치러놓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큰돈 주고 건물식이나 사면서 그런 기본 중에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건 누가 아봐도 명백한 본인 실수라고 아이참 <웃음> 팩트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산 사람 첫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운영중이라 믿었다고 주장 둘째 건물은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판 사람 첫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숨겼다 둘째 건물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주장 과연 누가 옳을까요? 산 사람일까요? 판 사람일까요? 2018년 인천지방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 사람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하자임. 또한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역시 분명 문제가 있음. 하지만 이 매물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지 않은 부분은 산 사람에게 더큰 과실이 있음. 그러므로 판 사람은 책임질 이유 없음. 이 판결이 주는 교훈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살때잘 보고 살아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 현장에서 매물을 꼼꼼히 둘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는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법적인 보호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를 발견했어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어도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 이번 판례는 위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